안녕하세요 허니오 셰프입니다 어,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식사를 못해서 영양결핍이 오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한끼 식사 만드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끼를 만드는 비용이, 장보는 비용이 7 0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참치, 카레밥. 이름이 좀 특이하죠, 카레밥. 카레밥 들어봤어요? 보통 카레는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있고 밥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레하고 밥이 하나로 인도에 가면 이렇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인도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7,000원으로 장 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장을 보다 보니까 더 담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재료를 더 넣고 싶고 미션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올해 초부터 아동 식사 지원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회 정도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 7,000원이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한끼 식사를 어, 선물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나 아동시설에서 급식을 지원받던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뉴스가 이렇게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경제 상황의 악화나 보호자의 부재 그리고 질병 등으로 식사할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동 의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7,000원으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라 이것도 아동식사 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한끼 식사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요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아그리고 잠깐요 모금 캠페인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7,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끼 식사를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카레밥입니다, 카레밥 아, 보통 카레라이스 하면 카레 소스를 걸쭉하게 해서 이렇게 밥에 얹어 먹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카레맛이 밥을 하나하나에 재료 하나하나에 맛있게 스며들어 있는 아주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재료는요 보시면 이렇게 브로콜리 그리고 버섯 밥 콘옥수수, 참치, 양파, 달걀, 치즈, 카레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어, 밥은 이렇게 식은 밥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카레가루도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을 되고 콘옥수수는 물기 제거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캔참치도 마찬가지로 기름기만 좀 제거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유일하게 손질할 재료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어, 감칠맛도 줄 거고요 단맛도 내줄 거예요 이렇게. 양파는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아, 양파를 썼는데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원래 여름 양파가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발을 잘게 다져 주시고요 한번 담아 줄게요 그리고 버섯도 잘게 썰어 줍니다 아, 버섯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큼지막하게 구워서 장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게 썰어서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이한 방법을 쓸 건데 이 송이 부분 있죠? 이 송이 부분을 이렇게 잘게 썰어줄 겁니다 그리고 달걀도 풀어놔야 돼요 자, 달걀은 나중에 스크롬브레이크를 만들어줄 거예요 네, 먼저 기름 두른 팬에 양파를 넣고 볶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다진 거예요 브로콜리 다진 걸 넣어주시고요 버섯까지 넣어주십니다 쇼쇼. 여기에 참치 참치를 넣고 볶아주세요 밥은 참, 식은 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서먹소스 좀 이렇게 눌러붙을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도시락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식었을 때도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카레가루를 넣어 주십니다 좀 특이하죠? 카레가루를 물에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에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밥에. 그러면 카레 향도 강하게 나고요 조금 더 맛있게 볶 수가 있습니다 다 넣어주세요 이 포인트는 바싹 볶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은 볶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달걀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다가 버섯 살짝 구워주고 브로콜리 살짝 구워주겠습니다. 달걀. 이렇게 해서 불은 꺼주시면 돼요. 불은 꺼주시면 남은 잔열에 의해서 달걀이 찢어지지 않고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사실 이 카레는 저희가 도시락으로 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카레 가루를 넣고 밥을 볶아주세요. 달걀 부쳐준 거를 넣고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버섯을 씨양 놔주시면 이렇게 해서 7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카레 밥이 완성입니다. 너무 좋아. 넣주시면 맛있겠다. 자, 좀. 음, 네. 이렇게 해서 7,000원으로 만든 맛있는 한끼 식사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클릭하시면요. 7,000원짜리 아주 맛있는 한 끼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한번 먹어 볼까요? 음. 아, 맛있다. 브로콜리하고 이코넉스 이게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입니다. 음? 이 7,000원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봤는데요 이한끼 7,000원으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줄수 있는 세 a v e t 드 e 의 아동 식사지원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7,000원으로 장을 보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허니오 셰프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